판매 순위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는 랭크를 써줍니다. 랭크.eq를 더블클릭하시고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수니까 판매 수량을 클릭하시고 콤마 REF는 판매 수량의 범위를 말하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이 빨간색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지 않도록 F4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콤마 오더는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그러면 등수가 1등부터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이제 선이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1등부터 8등까지 제대로 구해졌는데 나타내기는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하고 나머지는 공백이죠. 그래서 if로 3 이하인 것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if 가로 열어주시고 맨 뒤에 조건에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적으면 3보다 작은 것만 추려낼 수 있죠. 콤마 그리고 그 나머지의 등수로 구할 거니까 랭크.EQ를 다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C를 해주시고 컨트롤 V 3등 이하면 1등부터 3등까지는 표시해 줄 거고 콤마 아니면 쌍따옴표 연속 두 개에서 공백을 해 주시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만 등수가 표기되고 나머지는 공백이 됩니다. 다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 주시고 출시 염도는 라이트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의 오른쪽 네 글자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 값에 연을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a-2004면 2004년을 쓰겠습니다. 는, ri,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같은 줄에 있는 제품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 콤마 4라고 적어 주시면 오른쪽 네 글자를 가져올 수 있죠. 엔터 이제 2004에다가 년을 붙여야 되니까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죠.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2001이면 2001년, 2 0 0 9년 2009년이 나옵니다. 최고가격은 맥스 그냥 쓰면 되죠. 는 맥스 가로 여시고 최고가격은 가격의 범위를 씌우면 가격의 최고값을 알수 있죠. 가로 닫고 엔터. 기능성 제품 개수는 정의된 이름 구분을 이용해서 countif 함수를 쓰라고 했죠. countif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레인지는 초권을 검사할 범위죠. 기능성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니까 구분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쌍따옴표 기능성인지 아닌지 검사하면 되니까 기능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전체 매출 금액은 전체 가격 곱하기 전체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는 가격 전체와 판매 수량 전체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sumproduct 함수를 쓰시면 되죠. sumproduct를 선택해 주시고. 어레이 1에서 가격 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콤마 어레이 2에서 판매 수량 전체를 범위 씌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끼리 곱해서 그 곱한 결과값의 최종 합계를 구해줍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이 결과 값을 반올림해서 100만 단위까지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여섯 개의 자리가 표시가 안되죠. 그래서 라운드를 써주시고 맨 뒤에 콤마 마이너스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총 6자리가 0으로 표시되고, 100만 단위부터 값이 표시되게 됩니다. 가격은 H14셀에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가격을 구하라고 했죠. 는로 그업 밸류는 찾는 값인데 h14셀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오메가3은 제품명에서부터 찾으면 되죠. 범위를 끝까지 씌워주시고 콤마 콜인덱스 넘은 가져올 값에 위치입니다. 1을 적으면 제품명 2를 적으면 구분을 가져오죠. 저희들은 가격을 가져올거기 때문에 1, 2, 3, 4 네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시면 되고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오메가3을 비타민C로 바꿨을 때 비타민C 가격은 68000원이니까 6 8 0 0 0으로 바뀌면 됩니다.